산책 갔다 와서 힘들어 자에지 산책 갔다 왔으니까 한번 써볼까? 우리 에지뼈에지에지발좀발 발 닦는 위치로 아 귀여워 야꼬질꼬질하다야 음. 꼬질이 와우 와우와우 와, 아 너무 귀여운데? 자한번 써볼까? 자 우리 꼬질꼬질한 애지의 발을 닦아줘 보겠어요. 어, 음. 와 이렇게 거품이 나오네. 이거 봐. 음. 이게 또 자극으로부터 진정시켜주는 진정 장벽 강화 성분도 섬유가 되어 있고. 근데 쓰기가 너무 편하다 일단. 음, 일단, 일단 냄새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리고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게. 냄새 좋지. 이징크이친도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사용는이있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좋게 만들어 주셨겠지. 그그이이 친구는 이는이친이사이친이친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이 예민하지. 어, 예민해. 근데 발바닥지가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예민한데. 안 뺀다? 그렇게 안 빼네. 지야 좋은가봐 중지중지 <웃음>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좋아. 응. 얘또 이상한. 아빠 애지는 트루메. 또 이상한 거 먹고. Thank 이 <웃음>